<웃음> 아,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을 때에는 개인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 애초부터 이제 그 거대한 사회를 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회적인 의가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신약의 계시가 이제 환현이 드러나게 됐을 때는 그것이 이제 더 명료하게 보여졌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로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런 <웃음> 관계와 존재를 이루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사회에서, 어, 인간의 완성에 대해서, 그, 궁극적인 유토피아에 대해서 말할 때는, 개인을 전제해 놓고, 개인을 결코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완성이나 사회의 완성을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표주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인격과 사역을 반영한 창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 그 3위 하나님의 그, 관계를 나타내고, 존재를 나타낼 그런 형상으로 지음을 그, 인간들이 받았고, 그래서 그 모든 그 존재에 있어서나 관계에 있어서 어, 그 삼위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아니고서는 존재의 이유와 목표, 어, 그 존재 근거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서. 사람은 <웃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과 여로 창조가 됐고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대로 그런 아주 하나가 된 그런 부부, 부부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됨 그것을 잘 반영해 낼수 있도록 또 가정도 세우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런 사회 이런 것들을 <웃음> 그 고려한 그런 우리의 경건과 그 신앙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학문도 그렇지만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아그 모든 것들이 다 헛, 헛게 되는 거예요 <웃음> 이 이제, 이제 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된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들 첫사람 사람 아담과 하와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 완벽한 관계를 이루고 그런 존재에 있어서는 사역에 있어서 그 완전한 모습을 나타내서 그 충만하게 그 편, 생육하고 번성하고 편만 해져야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실 때에는 그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충만한 인간성과 충만한 사회성. 그것은 삼위 하나님 안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인간성과 사회성이다. 그게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그 자라가야 되고 그 충만해로 자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 개체가 무시되진 않고요. 개체들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그렇게 그 자기가 속한 사회 속에서 자기와 하나를 이룬 가정 속에서 가, 자, 자기가 어, 보이는 교회에 속한 자로서 그것을 드러내야 된대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다 그 안에서 드러내지 않으면 아주 교만한 사람이다 그 질서도 무시하고 어, 그런 것들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웃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웃음> 사람이 그렇게 지음받았고, 그, 그,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웃음> 그런 존재들이 진짜 주님의 품성을 따라서 그런 관계를 이루고 존재를 해야 하는 거죠. 개개체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인간상이 지, 지, 지성 지성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감성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어, 연계돼 가지고 어, 그리스도의 삼위 그 하나님의 그 존재와 다, 다양성에 대해서 그 거룩성과 통일성과 보편성,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음. 그것이 아니면 그 저, 존재의 의의가, 없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의가 없다. 예 하나 삼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고 할때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런 관계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 관계를 이 관계 속에서 못 이룬다면 그는 그다 헛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웃음> 그 여기 저기 삼위 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나타내는 직접적으로 나타낸 건 아닌데 원래 삼위일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어, 쓰인 그런 말씀들은 아닌데 <웃음> 그 그분의 계시 가운데 그분이 이제 에, 뜻인 용어를 보면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륜적 삼위일체로서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안다. 주님이 그 우리라고 우리라는 그런 어 복수 용어를 써서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그그 <웃음> 그 때로는 이제 그것을 단수로 도또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음, 하나님이 자기 형상, 맨 처음에는 이제 1장 26절에 보면, 창기 1장,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단수를 쓰셔서 자기 형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때는 다 명확하게 나타나 있진 않지만, 뒤에 이제 게시가 완성된 뒤에, 아, 이게 보면, 이게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로구나. 그걸 알수 있는 거죠. <웃음> 그, 그리고 또 이사야서 6장에 그 이사야 소명이 나오는 부분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했을 때, 복수 1인칭,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지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로서는 개인으로서는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잘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둘이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잘 관계로 드러내도록 첫 창조 때 그렇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장 그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 지금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부모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출애굽 시대에 이제 그 전승된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웃음> <웃음> 사랑은 아, 결코 혼자 할수 없는 거다 관계도 혼자 뭐 <웃음> 교회 안에 이제 핵이 이제 가정이라고 했는데 원래 독신의 은사들도 있잖아요. 천국을 위해 고자가 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이외에는 사실 그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사실은 교회 속에서 그 사랑을 배우는 거죠. 교회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배우고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와 저기 정원한 그런 존재로서 그 사랑을 구현하죠. 단지 이제 그 독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가정은 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런.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혼자 뭐, 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제도로, 어, 형식으로, 이제, 부부, 가정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서로 우정을 나누고 애정을 나누는 거하고 어, 다르죠. 부부 간의 하나가 되는 것은 그런 동지의, 뭐, 아니면 부,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것도 뛰어넘고, 어,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열 효자보다 한 악처가 낫다고. 그니까, 부부 간에 나타낼, 관계를 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효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부부 간에 채울 수 있는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 독초하는 게 좋지 않아서 주님이 그렇게 그, 남자와 여자, 아단과 하와, 늘 지으시고 그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반영한 그런 사회를 형성해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그이 뒷부분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담이 하와가 주는 먹고 주는 그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훨씬 더 나을 뻔했다. 아담은 그 아무리 이해를 해도 그가 정으로 정, 정에 끌려서 그걸 먹었다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그 책무가 있는데 그거를 다 잊고 그냥 아내가 주니까 아내가 먹고 참 타락했는데 그걸 같이 먹는다는 것은 이게 혼인에 대한 책임 말고 개인에 대한 책임을 안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잘못한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아담이 그걸 안 받아 먹었으면 더 훨씬 더 좋아졌을 뻔은 했어요. 근데 그게 먹고, 먹어버린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다 이제 먹어버렸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하나 대심을 나타내는 거를 이제 사회로서 드러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그리토와 교회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부부라는 것 그런 관계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나 하나 대도 나타내고 부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서 <웃음> 그 서로 돕는 배필이 됐던 거예요. 오늘 그 부분부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혼인의 표준, 그리도와 교회의 관계 혼인의 원형이 무엇이냐 그리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도를 머리로 삼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그분의 몸으로 삼으시는 이상적인 한 형태가 혼인의 원형입니다 <웃음>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몸의 한 분자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로 독립해서 있는 게 아니고 또한 하나로서 아무리 완성을 추구해도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안에 있음으로써 그 전체의 완성에서 자기도 완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전체가 한 몸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들여진 존재들로서 거룩성과 통일성과 보편성을 그 서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윤리의 기본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윤리 교훈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토이는 그리도의 교회가 완성하기까지 자기의 완성이 없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 교회와 개인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 개인이 우선이 아니고 가정이 우선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의 그, 그 저,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인격 향상의 척도도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얼마나 이루어 갔느냐에 대한 있는 것이지, 자기 혼자 얼마만큼 도덕적인 성격을 쌓느냐, 그거에 있지 않다. <웃음> 얼마나 윤리적인 인간이 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물론 그건 따라와야 되겠지만, 거기에 최종적인 것이 있지 않다. 거룩한 그리토의 신령한 몸 안에서 이상적인 새로운 한 인격체로 완성되어 나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니, 첫째,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부생활에서도 그것이 원형이라는 것, 따라서 부부도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주님과의 신령한 관계를 이루고, 부부 관계를 그 나타내는 거죠. 둘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이 당장 오늘로 완성되지 않고, 지금... <웃음>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과 같이 그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장성하듯이 부부관계도 처음 혼인했을 때보다 훨씬 이제 장성해져 가야 된다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나빠지는 부부관계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어, 동료하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받은 은사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 그렇게 상대를 세우지 않고 허물거나 상대를 깔아 깔고 앉아 있거나 뭐 아무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거나 그러 그러게서는 그게 이제 가정 부부를 정상적으로. 이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실 남남끼리 만나는 것일 뿐입니다 혼인식에서 둘이 한 육체가 됐다고 명목상 선포할 뿐이지 실제로는 둘이 하나가 됐다고 해서 무엇 하나 같은 것이 없습니다 별로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내외간의 성격이 같으면 재미없다고 하면서 사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리로 가자고 하고 또그러면 하나는 싫다고 저쪽으로 간다고 하고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면 서로 이제 타협해서 중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웃음> 그런데 부부가 처음에는 이런 출발을 할지라도 차츰 세월이 갈수록 마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지어져 가듯이. <웃음> 마치 큰 빌딩을 지을 때 한참, 한층 한층 쌓아 올라가듯이 자꾸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혼인은 출발할 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내외간에맨 처음에 만났을 때 보다 살면 살수록 서로 더 없으면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귀중해져야 됩니다 싸움 한날그 부부를 볼것 같으면 마치 빙탄과 같다 빙탄이라는 말은 잘안 쓰는 말인데 이게. 얼음과 숯, 숯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서로 융합되지 않는 그런 성질의 것들이 만났는 거예요. 빙탄, 얼음과 석탄이 서로 안안 어울리는가? 봐요. <웃음> 처음 처음에는 이제 원수끼리 만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싸워, 싸웠다고 어, 싸우고 난 뒤에 사람의 상태를 보면. 부부싸움이란 아무래도 둘이 다 성격이 강해서 생기는 법인데 하나가 기운이 약하 약하면 약하 싸움을 안할 것입니다. 싸움 해봐야 싸움이 안되면 싸움을 안 하겠죠. 그렇게만 간다면 큰 갈치자 걸음을 걷기 일수일 것입니다. 남편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지혜가 있고 기운도 빳빳하고 세면 남편이 한사코 자기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안 된다고 잡아당길 것입니다. 그러면 할수 없이 이제 싸움이 시작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리 내외 간에 툭탁툭탁 싸움을 하고서는 일을 무시하는, 어, 그, 일을 무시하게 치르는 그 부부가, 한 사람이 이제 식은죽 먹지 같이 가자고 따라갔다가 둘이 구덩이에 빠져 가지고 나오진 못하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고서 탄식하는 부부보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이제 공리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둘다 좋은 상태는 아닌데, 그 나쁜 상태에서 그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둘다 망하는 것보다. 뚝딱뚝딱 싸우고 다시 또 무시하고 조금 더 나아가는 사람이 더 부부가 더 낫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너희들 밤낮 싸움해라. 의견을 달리하고서는 밤낮 빳빳하게 싸움하고 나가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가르친 부부의 도리는 남편이 갈짓자 걸음을 걸으면 갈짓자 걸음을 걷는 대로 아내는 따라가면서 구덩이에 가, 빠지면 같이 빠지고 거기서 고생하면 같이 고생하다가 헤어나오면 둘이 같이 나오라 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이게 뭐 이제 죽을 길로 따라가라는 건 아니죠. 죽지 않을 만큼 그 하고 이제 고집부리고 가장으로면 가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판을 깨는 거 깨, 깨지 않으려면 가주는 거죠.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사실, 그리도의 정신이 없으면 젊어서 당한 거, 늙어서 다 갚습니다. 다 갚아요. 다 당해. 늙어서 남자들 힘이 없어지면 이제 꼼짝 못 하죠. 젊어서 고집 부려가지고 멋대로 한 거에 대해서. <웃음> 아무튼, 그렇게 이제 되지 않게 가자 간다고 해도 지금 따라가 주는 것. 그게 이제 기독교 정신인데 성경은 절대로 없앤 것이 좋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남편 보고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사랑하라 그랬고 아내 보고는 남편한테 내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하라는 말보다는 먼저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가는 길이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 이만저만해서 구렁텅이니까 안되겠다 하고 이야기는 할수 있지만 그래도 구렁텅이로 들어간다면 저 양반 저렇게 청맹관이 같은 사람이니까 가서 짭짤한 맛을 한번 봐야 할 테니까 맛보도록 그냥 가자 할수 없다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저런 사람을 만났으니까 나도 구렁텅이에 들어가면 뻔히 고생스러운 줄 알지, 만들어, 그, 어, 알고 만들어가야지 별수 있느냐? 하고, 따라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구렁통인 줄 알고, 고생스러운 줄 아는 현철한 부인 같으면, 미리 준비해놓고, 저 남자 구렁통에 들어가 떨어져가지고, 죽겠네 하고 나올 때, 내가 이게 미리 준비했다가, 자 이제 내가 말한 것이 옳지 않소 하고 건전해 줘야 하겠다 생각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둘 중에 마찬가지죠. 아내가 됐든지 뭐 남편이 됐든지 한쪽이 뭐 너무 고집이 세버리고 근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같이 가 주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보관이 이식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듯이. 보관이 따라가서 곤란을 겪, 겪은 다음에 이제 그때 조금 움츠러주면 그때 이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고 가르쳐줘야 그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판 깨버려. 이 뒤에 이제 진리를 위해서 이제 진리를 아예 거부하게 하면. 부부가 헤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웃음>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또 어, 검을 주러 왔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한쪽이 너무 고지탱이고 엉터리로 막 끌고 가, 가는데 이제 좀 참고 가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또 생각해야 될게 있다는 것. 순종하라는 말과 동시에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부부가 실악하여 아무 소리 없이 일생 즐겁게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끝까지 하나님 도리에 반대하고 나가고 부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도리에 충실하려고 한다면 뭐 반대도 마찬가지죠 필요한 거기에 둘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그런 화평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슷하게 가면서 약간 어긋날 때 이렇게 끌고 오는 거지, 총 반대로 가는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불안하게 하고, 화평을 희생해까지 하면서, 화평을 희생하면서까지 믿어야 되는가 할 때, 주께서 요구하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따라오노라.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나 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를 더 사랑하거든 더 사랑하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만이 아니라 따라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생에 있어 집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에 충실한다면 그 대가를 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에 대해 타협한다면 부부생활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할지라도 존속의 의미가 없어요. 가정이 진리를 깨고 나가면, 교회 아로서 행보해 나갈 것을 깬다면, 그거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부부의 최고 정점은, 부부 간의, 그, 부부 생활의 최고 정점이, 부부 간의 화락이나 완전한 합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정점은, 부부가 어찌됐든지, 예수 그리토가 그의 신령한 몸처럼 되는 데에 있습니다. 이 가정 파괴하는 라게 아니고요. 가정 파괴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이런 저 같이 갈수 없다는 그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수 없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수 없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담이 하와를 안 쫓아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 했다. 그런 걸 생각해 봐. 하나님이 사람을 내실 때 그냥 내시지 않고 부부로 내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구상 가운데 처음부터 그리토와 교회의 완성의, 영광의 완성이라는 걸 구상하시고 어,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도달케 하시려는 크신 뜻이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 그, 그,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요. 그게, 그게 완성점이에요. <웃음> 그게 나타난 것은 그 실제를 생각하면 그렇다임. 그리토와 교회의 그 아름다운 완성된 자태의 그, 모형으로, 상징으로 땅 위에 부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뒤집혀져요. 주객이 전도된다. 항상 가정이 먼저, 항상 그 부부가 먼저. <웃음> 주님과의 그 관계의 완전함이 부부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건데, 헐수할 수 없이 타협하고 그렇게 가면 그 부부, 부부나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참 하나님 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그 예정에는 인류 그 목적지에 대한 구상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그리토 안에서 완성된 보편의 교회예요.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 보편성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토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토와 교회의 관계를 땅 끝까지. 그 모든 근원이 시원해서 났다. 하는 걸 고백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 그거, 그, 그러니까 그건 원형은 하늘이거든요. 원형은 하늘이에요. 근데 그거 빼놓고 부부 간에 뭐 사이가 좋고 하나가 될 그,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 교회가 뭐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가는 거. 그 의미가 없어요. <웃음> 완성된 보편의 교회, 그 애초에 처음 하나님이 구상하셨을 때부터 그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구상하셨을 때부터 그걸 목표로 했다 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장성하도록 지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합치가 되어. 그리의 신령한 몸을 이루는데 사람이 지어진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사회적이어야 하는 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단은 사단은 욕을 못하게 하죠. 자기 쪽으로 어 관심을 돌리고 그 사람 자체의 영광과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사람 자체에 자기 에 자아실현이나 자기 보람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그런 걸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분별하려면 그런 걸 보고 이게 이제 개인을 무시하고 가정을 무시하고 교회만 모여라 이렇게 또 들으면 안 되죠. 그건 아니, 그건 아니고 신령한 몸의 교회로서 거기서 모든 근거를 받고 누려가는 거니까 그걸 우선으로 하라는 거지요. 그거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게 가장 우선이다. 그그 다음에 나도 있고 가정도 있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존재의 가장 능력있게 드러낼 수 있는 관계가 이제 부부관, 관계예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장 능력있게 드러내는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토의 신령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에베소소에 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 몸인 교회로서 하나님 이 거하실 처소가 돼서 자가는데 그이 세상 살아갈 때 이제 부부간에 부자간에 사회적 관계에서 그 그걸 반영하는 걸 노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있는 거지 앞에 거 빼놓고 뒤에 것만 예? 이, 이 개인의 생명이 더 중요하고. 개인, 그러니까 부부의 뭐 관계가 더 중요하고, 가정의 뭐그 관계가 더 중요하고, 이게 거꾸로 되면 이제 이건 사단이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넘어져 있는 거지. 완전히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삶의 하나님과요 삶의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그리토와의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가 완벽하지 그 그리토 안에서 믿음으로 완전하게 됐다고 하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예, 예, 그런데 이제 교회가 한식구처럼 움직여야 되지만 교인들 간의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은 사람들끼리 더 유대가 먼저 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고 또그 중에서 열두 사도를 부르고 또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존재들하고 가, 가까이 지냈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 친밀하게 지낼 수가 없으니까 더 가까이 오는 자들을 하고 친밀하게 지낸 그건뭐 편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 그 편애하는 게아니요 <웃음>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으로 더 반응하고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해 주고 더 사랑하시고 더저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더 사랑하는 자를 인격적으로 더 사랑하시는 거죠. 더 사랑하라는 이런 말로 비추어 볼때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되 교회가 조성되기를 동일한 신앙과 동일한 이해 가운데 조성될 때 교회가 가장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가장 동일한 이해, 각성 가운데 들어가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바로 부부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위해서 부부의 제도를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제도를 희생하면서 교회를 <웃음> 그, 세운다는 이분법적인 생각도 이상한 생각이죠. 아주 유기적인 건데. 저런 부분은 특별히 예수 그리토를 머리로 한그 거룩한 몸이 완성됐을 때를, 에 상태를 보고, 때의 상태를 보고, 어 멀리 그 바라보고 나가는데 중요한 그 단위이고 중요한 표상으로 서 있게 되는 거지. 그런 거로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몸된 교회 관계에서 가장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부부가 됩니다. 부부 이외에 다른 무엇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잘 나타낼 수 있겠는가? 은뭐 물론 교회죠. 보이는 교회에서 그것이 그것이 모아져서 그렇게 표출되니까 교회에서 그것이 잘드러내야 돼. 보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보편의 자태를 드러내고 그 부부관계도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보편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 시초에 부부가 생겼을 때부터 목표했던 게 바로 이런 사회다. 혼인할 때 여자는 어떤 남자를 또 찾아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좀 어떤 조건에 대한 내용이나. 자기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남편으로 음. 섬기고 따라가야 된다. <웃음> 어쨌든지, 한발 앞서서 어, 끌고 갈 사람이면 된다. 음.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위에서 사랑을 내려주기 시작하면 그 남편은 참 불쌍한 사람이 된다. 아담과 하와의 비극이 남편이 아내를 그냥 따라간 데 있던 것. 원래 이제, 남자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여자가 한때 자기 역할을 해야죠.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머리와 몸매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일하는 거지 자기가 머리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주님이 머리이신 것을 알고 거기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고 거기서 그 이제 그 가정의 머리로서 잘선나갈수 있도록 나중에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게 진짜 지혜롭고 현숙한 여자죠. 여자. 여자는.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무조건 날 따라와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다. 분명히, 그, 남편은,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로서 자기 책임이 있는 거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단순히 경제적인, 저기 책임을 짓는 것으로 다가 아니고,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기도해야 되고,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전해줘야 돼. 선지자로서. 그거 안 하고는, 그거 안 하고는 가정 안에서 언약의 머리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남편, 존경받는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극이죠. 아무튼 그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할 할줄 아는 그런 관계로 출발하는 게 부부간의 관계는 좋다. 서로 존경할만하고 사랑할만하고. 이 그리토 안에서 외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웃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